아, 정말 놀랍다. 눈이 정말 많이 오네. 제주에서 이렇게 눈 많이 보기 힘든데, 한라산 가지 않으면. 눈이 많이 와서 눈을 한번 찍어 볼게요. 어, 제주도에서 이렇게 눈이 며칠째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. 눈이 이렇게 계속 와도 기본적으로 기온이 내려가 봤자 한 마이너스 1도? 2도? 이렇게 내려가니까 계속 이게 눈이 이만큼 쌓였다는 뜻은 계속 눈이 왔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거를 보는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, 눈 온다 이쯤 되면 애들은 내리고 내리고 이런 거 주는데 제주도 날씨가 정말 변덕인 게요 눈이 그렇게 막 내리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면서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열렸다가 그렇게 되면 눈이 녹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고그 순간이 있죠 눈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흐려지고 또 이렇게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요. 제주도는 제설 작업이 안 돼서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이 앞에 이렇게 눈이 정말 조금만 쌓여도 아, 차가 잘못 다녀요 아, 차들이 힘들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? 음, 그래도 눈 보니까 정말 제주에서 이렇게 눈 많이 보기 힘든데 한라산 가지 않으면 집에서 보다니 와 대박